I am so e c t e you go wanna jump 조금 <웃음> 이 하늘을 비하면 난그저상은 아이라에 너눈물무서 풀면서 나는 빛나는 너돌야어디로향을 달려가 네가 숨은 세서 목통이까지 너를 위해 준비한 물소리 전하고 싶으니 그는 그대로 훌쩍훌쩍한 나만의 길을 갈 거야. 그어난 보금 또 나를 날릴 순 없어. 절대로 멈추지는 않아. 해철한 이늘을 노리고 싶어. 누구가 다지는 거지? Thank o u t a n